짜잔! 우와. 로버트 태권브이 너도 알아? 아, 뜯어보자 이제야 완전 멋있는데? 음. 이렇게 고체로 되어있는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다른것들은 액체고막 그래가지고 흐르고 그러잖아? 근데 이거는 딱 고체야 그래서 그냥 통에다 놓고 여기 그냥 돌려주면 끝! 너무 이쁘지? 그리고 이거 만약 향을 많이 내고 싶으면 이걸로조절하 이렇게 클립이 두개 있어. 그래서 하나는 여기다 고자주는거 정도는 주고얘는뒤는이정는 뒤에다 는이는이는이정도이정이이정친 <목소리> 멋지다 신난다 꼼부이 만만세 우리의 무적 친구 꼼부이 땅따라감 땅땅 땅땅따 땅땅